천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돌무더기 요렇게 주변 맨 돌이죠 이게 산성 산성이 이제 무너진 연적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천일 올라와서 차리고 인사 올리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천일이 소주 막걸리 떡 과자 이렇게 올리고 인사 올렸고 저 뒤쪽으로도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보이시죠?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 저기 그 차들 댕기는거 보이죠? 절로 절로 올라온 거야 천일이. 아까 여러분들 그 다리 응? 보여주면서 아, 여기가 후돌 다리다. 했던 내가 그렇게 어? 하고. 음, 저기 아무래도 카메라가 좋은 다음 땡겨 볼까요? 얼마나 잘 나오나? 오 이렇게 응? 뭐, 보이죠 이거. 응? 아 이게 이 다리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. 아까 어, 길치 근린공원이라고 했었죠? 요 대전 시내, 대전 시내 저쪽 가면은 또잘 보이기도 해요. 요 대전 시내 이렇게 바라보는.